안녕하세요. 윙솔치입니다 오늘 저한테 새 컴퓨터가 생겼어요. 바로 z b 박스 ID9이라는 제품인데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짠! 짱닦고 귀엽죠? 어, 이 제품이 작은 것치고 성능이 괜찮아서 롤이랑 포토샵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하게 됐고요. 어, 이게 설치가... 설치를 해야하는 게 이게 베어본 PC라서 SSD랑 램카드가 같이 들어있는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램카드, 램카드, 음, 램카드를 따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인텔 SSD카드. 네. 음, 120기가에요. 네. 이 제품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이제 이 Z박스 안에 설치를 할 거예요. 보면, 어, Z박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나사를 뺄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사를 뺄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나사는 손으로 돌려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 돈으로, 손으로 이제 돌려서 뺀 후에 이제 열어보면 이렇게 네 아니 비어 있어요 ssd 카드랑 램 카드를 넣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음, 이걸 설치를 하는 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음, 음, 네. 어, 일단은, 음, 일단은, 네. 어, 밑에다 놨어요.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기 쉽게 하려고. 어, 일단, 이 램카드는 여기에 두개 설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ssd 카드는 이 위에 램 카드를 설치한 후에 이제 여기에다가 꽂아줄거예요 그러면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저는 이제 램 카드를 준비했어요. 4기가짜리 램 카드고 두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걸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 여기 홈 보이시나요? 이 홈을 신경을 써서 네,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에 설치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거예요 여기에다 설치를 하는건데 두 군데가 있죠? 아래부터, 아래부터 넣어주시면 되세요. 홈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넣어주신 후에 다 들어갔죠? 이 후에 이거를 이렇게 밀어주시면 네, 설치가 된 거예요. 진짜 쉽죠?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넣어서 딸깍, 네, 딸깍 소리가 나요. 그러면 설치가 된 거예요. 올라오지 않고 딸깍 소리가 나면 제대로 설치가 된 겁니다. 음... 네, 그 다음엔 SSD카드, SSD카드를 설치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음, 네,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네, 여기 홈 보이시나요? 이홈 부분을 이제 여기 윗부분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윗부분에 맞춰서 램카드 윗부분에 넣어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이 SSD카드 여기 있는 홈 부분을 여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약간 감으로 위치를 잡아서 네.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네, 어! 됐어요. 뭔가 이렇게 딱 위치가 잡아지면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주셔서 네. 고정을 시켜주시면 네.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게 설치가 다된 거예요. 이제, 그니까, 어, 램 카드를 넣고, 이제 그 위에다 SSD 카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설치가 다된 겁니다. 네. 설치가 다 됐어요.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아까 뺐었던, 나사 빼고 했었던 뚜껑을 다시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고, 아까 뺐던 나사 다시 조여주시면, 된 겁니다. 아 그리고 어어지이 부분에 이제 와이파이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와이파이를 잡아주는 걸 들어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요거를 돌돌돌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설치가 끝난 겁니다. 어 이제 이걸 이렇게 다 설치가 되신 후에는 이제 O.S.를 설치하셔야 돼요. 배워본 PC다 보니까 이제. OS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윈도우 정품 CD가 있으시다면 그걸 통해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없으시다고 하시면 인터넷에서 뭐 정품을 구매를 하셔서 네 USB로 설치를 하셔도 되고 다양한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찾으면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윈도우를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윈도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윈도우를 설치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자 그러면 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롤을 깔았어요. 화면에 롤 보이시나요? 네, 롤을 깔아서 이제 한번 해볼 거예요. <웃음> 잘 돌아가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잘 안보이는 것 같아서 화면을 바꿔서 보여드려야 될것 네. 같아요. 지금 미니 PC로 구동을 하고 있는 롤입니다. 전 이걸 잠가서 써서, 음, 안바뀌이 바보야! 아, 이거구나. 네, 미니 PC를 가지고 네 구동을 하고 있는 롤입니다. 커스텀, 커스텀 게임을 했는데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어, 되게 끊김 없이 진짜 잘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여드리려고 커스텀을 팠는데 한 손으로 해갖고 지금 카시오페아한테 카슈요패... 죽고 있었어요. <웃음> 제가 c s 를못 먹는 건한 손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웃음> 잘 먹죠? 또 죽었다. 또 죽었다. 아닌가? 제가 레벨이 더 높은 것 같아. 네, 아무튼, 이렇게 잘, 잘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빼고 있어요. 겁 많은 카시오페 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뭐, 전혀 끊김도 없고, 게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장 그래픽이고, 내장 그래픽이고, 음 내장 그래픽 카드고 외장이 아닌데도 이제 안 돼도 전혀 네, 게임하한테 지장은 없어요 카쇼페가 왔어요, 그거 쓸 겁니다 짠아안 죽었어요 네, 아무튼 여기까지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내리고 어, 이거는 포토샵인데요 제가 설치를 했어요.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근데 뭐, 전혀 뭐, 하는데, 느리지 않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걸로 아까 전에, 그, 가져와서 그래픽 하나를 뭐, 해봤었거든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느리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제 뭐, 이게, 큰 그래픽 사양을 요구하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이제 뭐라 그러죠? 어... 그 노트북 노트북으로 어, 여기 없네 노트북으로 돌리는 경우에는 사실 좀 많이 버벅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음... 이걸로 했을 때는 뭐 전혀 사실 버벅임이 없이 빨리빨리 돌아가더라고요. 굉장히 빠르고 잘 돌아갑니다. 저뭐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샘플이 없어서 아무튼. 이게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렇게 네음어 이거를 같이 동시에 사실 이렇게 좀 빠른 속도로 같이 뭐 동시에 구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무리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음, 참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 아까 포토샵이랑 이제 롤 돌아 돌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제품으로 음, 네, 작은 제품으로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뭐 롤을 뭐 돌리실 거다. 그냥 뭐 저런 작은 걸로는 웹서핑이랑 문서 작성 정도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 지금 사실 이제 녹화가 끝나면 롤을 할 생각이고, <웃음> 네, 정말 잘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음. <웃음> 어, 제 목적은 달성을 한것 같아요. 음, 달성을 한것 같고, 음, 다음번에 또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면, 뭐, 룰이나 이런 거 말고도 뭐 새로운 걸 찾게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봐요.